안녕하세요, 마리맘 옥상정원입니다. 여기 춘천 자랑 또 해요. 이곳은 춘천 의하모구요음 케이블카 삼악산까지 가는 케이블카 엄청나게 유명한데 다 아시죠?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 아, 아 무서워. 오! 어 어떻게 <웃음> 아 죄송합니다. 아 너무 멋있어 가지고 이 서양강 호수가 은빛이 길아 어, 너무 멋있습니다. 반짝 반짝 반짝. 반짝, 반짝. 어 춘천에 놀러 오세요 여러분. 사막였산 케이블카가 있고요. 또 맛있는 닭갈비가 있고요 춘천의 자랑 막국수가 있고요 <웃음> 여러분 저쪽으로 보이는 저기는 둘레길입니다 춘천 둘레길 물레길 춘천은 이런 곳이에요 집에서 잠깐만 나오면 이렇게 멋있답니다 언제든지 놀러오세요 놀러와서 마리맘 찾으십시오 맛있는 닭갈비랑 막국수 사드릴게요 어 닭갈비맛국수 사준다 해서 망할 마리맘은 아닙니다. 그게 왕창 음. 오면 아, 50명 오면 어떡하냐고 그러냐. 아, 다육이 한 개씩만 들고 오시면 됩니다. <웃음> 어 너무 예쁘죠? 아. 저 사막산이 왜 사막산인지 아시죠? 산에 악이 들어가는 산은 아. 그만큼 험하다는 그런 산이에요. 아, 말도 잘하 아, <웃음> 이런 곳을 저도 여기 살지만 힘들어서 가본 적 없는데 케이블카로 올라가게 됩니다. 어, 여러분 두 감사합니다. 두번 갔다 삼았다. 어, 춘천 좋아, 좋아. 너무 아름다운 좋아. 곳이에요. 어, 진짜 잘해 왔다. 놀러 오세요. 그 여름은 못하겠다. 뭔가 있을까? 그건 내 있겠지. 아, 없어. 나왜 이렇게 없잖아. 아, 정말 예뻐요. 감사합니다. 춘천공사인데요. 여기는 춘천에서 굉장히 유명한 벚꽃길이 랍니다 이거 보세요 살살 살살 다니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내일이면 비가 온다네요 그럼 이 벚꽃이 다 떨어지겠죠? 벌써 바람과 함께 꽃비가 내려요. 바람이 많이 부니까 꽃이 막 휘날리고 그러네요. 모처럼 밖에 나와 친구들하고 이렇게 꽃길을 걸으니 너무 좋습니다. 어, 저기 저게 같이 보여 지금 완전히 입체감 있게. 뒤에 하얀 꽃하고 응.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, 어머나, 어 너무 이뻐, 이게 웬일이니. 나 어릴 때는 그렇게 꽃안 좋아했는데. 나이 먹으니까 꽃을 좋아해 응. 와우, 진짜 너무 멋있다. 너무 꽃대치의 향기에 취해. 저것도 너무 이쁘지, 저 나무도. 응. 어저 진짜. 저하 나무, 저 응. 밑에서 봐봐, 너무 이뻐. 그러니까, 저게, 저것도 목련이지요 저거? 음. 어 하얀 몸. 우 <웃음> 세상에. 세상에 오이 할 거, 오이 할 거, 오이 할 거.